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돈을 벌고 있는 큼지막하게 다른 두 가지 모습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크게 다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의 모습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에 일단 첫 번째 A 박리담회. 박리담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일단 박리담회라는 말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박리담회. 박리.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자, A. 박리담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박리담의 박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담에는 무엇인가 박리할 때의 박자와 리자 자 박리할 때의 박자는 야박하다 야박하다의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리에서의 리자는 이 음, 야박하다 저도 한자는 잘 몰라요 야박하다 그 다음에 이득할 때이 그래서 이 박자와 이 이익의 이 자가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박한 이익이라는 뜻이겠죠. 야박한 이익이라는 뜻은 뭐야? 이익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어. 이익이 적다. 그렇죠? 적은 이익 적은 이익 적은 수익 돈 버는 게 조금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박리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담에는 무슨 뜻이야 담에의 닷자는 마늘닷자 그렇죠 마늘닷자 어, 많다 그 다음에 맷자는 무슨 맷자겠어요 판매하다의 맷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적은 이익을 남기고 많이 판다 라는 뜻이죠 자, 어렵지 않죠 적은 이익 적은 수입을 남기고 많이 판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적게 벌지만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이익은 적은데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판매직은 아니잖아요 판매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어쨌든 판매직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상이하죠? 어. 미움이랑 항상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익은 적지만 많이 판다. 그 다음에 많이 노동한다. 많은 노동 A가 박리다매가 나왔어. 그러면 그두 가지 방법 중에 다른 방법 B B는 뭐겠어? B는 뭘까요? 당연히 박리담회의 반대겠죠 박리담회의 뜻에서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적게 이익을 남기고 많이 판다 많이 노동한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많이 남기고 많은 수익 고 적게 판매하는 거죠 적게 판매 조금 판매 아까처럼 얘기하면 조금 조금이라고 하지 말자. 적게라고 할까? 적게가 더 맞겠다. 그러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돈을 벌때 과연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인가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적게 이익을 남기고 많이 일을 하는 것 A, 그 다음에 B는 반대라고 했죠. 많이 수익을 남기고 적게 일을 하는 거. 만약에 이두 가지 중에 어떻게 돈을 벌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일단은, 나는 일단은 B. 저는 B입니다. 자, 질문을 풀어서 다시 써볼게요. A, 적게 벌고 많이 일하다 일한다 B 많이 벌고 조금 일한다 이게 두 가지에서 뭘 할래 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정말 이게 이제 변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나 변태적이라는 건 뭐야 하드 이제 홀리 워커라고 하죠 홀리 워커라고도 하고 하드 워커라고도 하는데 정말 미쳐서 아 나는 일이 너무 좋아 자는 시간 빼고는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싶어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홀리워커 또는 하드워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특성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아 그래 나도 조금 일하지만 많이 벌고 싶어 대부분 원하는 게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 70%, 80% 가량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풀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조금 일하면서 많이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인턴 분이든 디자이너 분이든 원장님이든 조금만 일하면서 많이 버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구조와 방법을 알아야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how 어떻게라는 거야. 어떻게 미용을 해야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지만 많이 벌고 조금 일할 수 있을까? 라는 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봐야 된다는 거죠. 많이 벌고 조금 일하려면 이거를 어떻게